비키야 비키야 근데 오마이비키 굿즈는 언제 나와? 어 그러니까 아 제발 좀 나와주라고요 저 너무 갖고 싶단 말이에요 음, 맞아 나 정말 갖고 싶어 아마 곧 나올거야 정말 곧 진짜 곧 나온다 고했어 비키야 나는 오마이비키 굿즈 나오면 100개 살거야 100개? 어 진짜 너무 오래 기다렸어 노트도 나왔으면 좋겠고 마스크도 나왔으면 좋겠어 맞아 맞아! 우리의 소원이 정말 곧 이루어질 거야! 그러니까 제발 이루어져라! 포피님들 오마이비키 고치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좋아요 를 <웃음> 눌러주세요! 나는 좋아요 꾹! 누를 거야! 오마이비키 팝이 오마이비키 말랑이 거래판 말랑이 나왔으면 좋겠다! 키키키키키 <웃음> 오리키! 말랑이 너무 웃기겠다! <웃음> 어,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? 나 가야겠다! 어, 벌써 가게? 얘기하자 그래, 그러자 응, 갈게 비키야 안녕 응가 설아야 잘가 조심히 가 굿즈가 음. 안나와서 설아가 엄청 속상해하는 것 같아서 설아를 위한 신발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<웃음> 짜잔 설아를 위한 신발을 준비했어요 우와 제가 오마이비키를 그린 신발을 만들었잖아요 이번엔 더더 멋지고 더더 어메이징한 신발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<웃음> 이번엔 더 예쁘게 사람을 위한 신발을 만들건데 엄청 이쁠거니까 우리 오킨들 같이 두는 번쩍 뜨고 빨들요 신발에 염색이 되고 싶지 않은 부분에 마스킹테이프로 이렇게 붙여줄거예요 꼼꼼하게 붙여줍니다 오늘 할 염색 기법은 수전사라고 물에 스프레이를 뿌려서 신발에 염색하는 건데 저도 이거 처음 하는 거라 너무 걱정되고 떨려요 아 그런데 잘만 하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염색 안 하는 부분에 이렇게 테이프로 붙여줍니다 신발 바닥은 이렇게 넓은 마스킹 테이프로 붙여줄게요 바닥도 해야 돼요 <웃음> 이 안쪽에도 마스킹 테이프를 다 붙여줘서 스며들지 않게 준비해줬습니다. 짜잔 이렇게 다 붙여줬습니다. 이제는 신발 안쪽에 염색되지 않게 비닐봉지 안에 키친타올을 구겨 넣어서 신발 안에 넣어줄 거예요. 요렇게 이 부분도 염색되지 않게 <웃음> 나중에 구두로 색칠해줄 거거든요. 짜잔! 됐습니다. 이렇게 진짜 염색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진짜 재밌는 거 하러 갈게요 진짜 재밌는 거 하러 고고! 물이 담긴 아크릴 상자에 이 아크릴 스프레이를 뿌려줄 건데요 제가 준비한 색깔이에요 오마이비키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보라색 러블리한 핑크 그리고 여기 또 흰색까지 색 조합으로 세 가지로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바로 해보겠습니다 잘할 수 있을까요? 여러분의 응원 뿌려볼게요. 응. 오, 엄청 친다. 와, 이제 핑크? 오, 음, 엄청 난리고 난리 났데 응. 아. 오, 이제 해볼까요? 오. 이 제발, 잘들아 오 대박 잘 됐다 오 신기하다 와 한쪽 성공했어요 너무 이쁘잖아요 와 신난다 신난다 마지막 한쪽도 해볼게요 보라색으로 먼저 스타일리시하게 이번에는 자, 어. 잘 되길! 이야, 오. 와, 이것도 성공! 성공했습니다! 오키린드 음원 덕분이에요! 와 너무 예쁘잖아! 지금 바로 마스크 테이프를 뜯는 게 아니라 하루 정도 충분히 말리고 내일 마스크 테이프를 뜯고 꾸며보겠습니다! 저게 어제 만든 신발인가? 어휴 예쁘다 개개개 <웃음> 여기에 슬라임 묻히면 안 되겠지? 야 오리온 뭐하냐? 앗 아, 깜짝이야 너 슬라임 그렇게 만지다가 내가 만든 신발에 떨어뜨리면 어떡하려고! 에휴 괴물이다! 어. 휴 큰일 날 뻔했네 이제 신발 꾸미기 준비, 준비, 시작! 오, 다잘 마른 것 같은데? 마스킹 테이프로 뜯어볼게요. 그럼 잘 됐을까요? 오, 오, 엄청 깔끔하게 잘 됐어! 이쪽도 연세 잘 됐을까요? 이제 거해 볼게요 이 안쪽에 너 묻지 않게 있 했잖아요 이렇게 제거하면 되지요! 우와 너무 예쁘죠? 우와 너무 예뻐 우와. 이대로도 너무 좋지만 서라한테 <웃음> 거니까 의미있게 <웃음> 여기다가 설라 얼룩이랑 그 다음에 천재사과를 그려보겠습니다 먹지를 이렇게 잘라서 여기다가 이렇게 사라 얼굴만 그려줄거예요 테이프로 고정시키고 과연 그려질 수 있을까요? 여기다가 라를 밑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우 소라 얼굴 다 그렸습니다 어땠을지 나도 궁금한다 잘 그려졌을까? 오오 오, 선명한데? 이제 색칠해주면 되겠다 근데 이게 염색이 돼가지고 잘안 그려지네요 찐하니 가볍게 지 쁘끈 나뭇끈 쁘끈입니다 오 이거 천재 사갔네 어때요? 천재 사갔네? <웃음> 오 거의 다 했다 다 했다 거의 다했어와다 <웃음> 했다 짜잔 이제 말리기만 하면 완성! 헤이 <웃음> <웃음> 이거 사라가 진짜 좋아하겠다 빅키야 <웃음> <피키아. 웃음> 아, 어, 음. 어. 설아 누나 해어 리오 나 안녕 비키야 왜 너한테 줄거 있어 눈 감아 봐아 진짜 깜짝 선물 아 뭐야 잠깐만 있어 봐너 장난치는 거 아니지 어 아직 눈뜨지 마봐어 장난치지 말기 장난 아니야 눈떠봐봐봐짠떠눈떠 <웃음> 떠? 오. 우와! 이게 뭐야? 어때? 마음에 들어? 우와! 미키야! 이게 뭐야? 캐릭터 신발이야? 내가 어제부터 만들었어. <웃음> 맞아, 누나가 엄청 열심히 만들었어. 우와, 너무 예쁘다. 고마워, 미키야. 이거 조금만 더 마른 다음에 신발끈으로 묶으면 되겠다. 그런 다음에 신어봐. 아, 예쁘다. 고마워, 신어볼게. 우와, 이렇게 신으니까 더 편하게 신을 수 있겠다. 우와, 너무 예쁘다. 진짜 예쁘다. 완전 잘 어울린다. 우와, 예뻐. 아비키야 신발 선물 너무 고마워. 서로 <웃음> 네가 좋아하니까 나도 너무 좋다. 좋지요. 친구한테 캐릭터 신발 그려서 선물하기 대성공.